부검 감정서에 선행사인을 익사가 아닌 급성 심근경색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6나 2035381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5281748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5년 3월 19일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뒤 미국 자퇴 욕조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상해 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우발성이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래성, 우연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욕조 내에서 몸이 잠겨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망인의 사망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사망 직전에 몸 부림을 쳤거나 넘어지는 등 망인이 생존한 상태에서 익수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사망 증명서와 부검 보고서에서도 주된 사망 원인을 고혈압 및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지지되어 있고 욕조에 잠기기 전 심장발작이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의학 감정소견서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법의학적으로는 본 사건과 같이 질병이 선행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과정 중 물이 흡입되어 있는 경우 익사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위에 따르면 80% 죽상판 경화증 협소화 부분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급성신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고 따라서 망인이 심장발작 등 질병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익수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그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